네, 반갑습니다. 무료체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파이네트워크 해커툰 어, 웹페이지입니다. 와, 이게 지금 그한 4일 전까지만 해도 한 어, 600에서 800개 팀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있었는데 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어, 현재 기준에서는 1503개 팀이 이렇게 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한명 계신 분들도 있고 네명팀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1년 그 1차 공식 파이 해커톤이 진행이 될 때와는 달리 이번 2024년 어 1월에 시행되는 2차 파이 해커톤은 그 규모 자체가 어 비교가 안됩니다 과거에 아, 대략 한 500개 정도의 팀이 참여를 했다고 라 보면 어,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1,503개 팀이니까 그 규모 면에서도 총 3배 정도가 되는 셈이겠죠 어,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번 해커톤에 대해서 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뭐 케화시도 아직 안 됐고 마이그레이션도 안 되는데 어, 우선 뭐 케화시에 집중을 하고 어 이것이 먼저 더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라고 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어 관련해서 그 어저께 이제 그 런파일을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운영자분이 어제 저스티노도 이렇게 어,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저스티노는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 다 듣지는 않았는데 어, 잘안 나오더라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마이크가 이상했었는지 어떤 발언이 잘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예, 이런 그 해커툰과 관련해서 어저께 토론이 열리기도 했어요. 내용적으로 잠깐 좀 보면요. 어, 이러한 내용이라고 좀, 어,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제가 해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어, 이번 해커툰 관련, 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기술 세트 없이 협력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생산적인 것을 개발하는 일종의 기술 이벤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해커톤의 목적은 파이의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둔 pios 운영체제의 미래 플랫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ICO나 어, 프리세일과 같은 판매를 진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만큼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명이나 되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큰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 파이 네트워크에 실제로 자본이 또 부족하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 유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 파이 체인몰의 경우만 봐도 어, 이 보안 강화가 좀 집중이 좀 필요했고 어, 그 다음에 서버 유지 관리에도 막대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어, 시간당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지출 비용은 이제 파이 체인몰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번 해커툰을 통해서 하나의 이점을 또 하나의 그 혜택을 좀 얻고자 한다고 라 하면 어,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로부터 약간의 투자와 자금도 어, 확보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파이네트워크에도 좋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들의 어,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 파이 해커톤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파이코인이 어, 정규 시작에 어,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그만큼 과거와 달리 크게 지금 진일보가 된 상태이고요 어, 그런데 이것이 어, 단순하게 코인 상장 코인 거래 어, 이런 것이 목적이 될 경우에 펌프 덤프 그리고 어, 트레이딩용 그리고 투기 도박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2020 어, 2022년에 지난해 크립토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보고 겪어왔습니다. 뭐 애프텍스나 루나 사태 등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들 중 일부는 계획적이고 었 약탈적인 성격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견 중에 하나가 파이네트워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 많은 인플루언서들 중에 하나가 홍보가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자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불을 창출하세요 대신에 무료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유저는 어, 상당히 이 멘트가 상당히 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bullshit, bullshit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헛소리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어찌됐건, 어, 어,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를 전혀 1도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파이 코인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 일수,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가치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어, 지금 당장이야 파이가 정규 시장에 편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보호 장치가 있지만 뭐 어, 지금 하여튼 뭐 문제가 없음, 없지만이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진입을 할 경우에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 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오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보다 어, 미래의 파이코인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라 본다. 파이네트워크의 핵심은 실용적인 생태계 확장을 통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 라고 이렇게 이 토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파이 해커툰 관련해서 여기 어, 앱에 들어가 보면 여기 pios 라이선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만의 어, 독자적인 운영체제, 어, 인건데요. 어, 이것과 관련해서, h u 브에 들어가보면요.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이 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어, 요거, 요렇게 좀 볼까요? 네. 파이 앱이라고 됐고, 파이 PIOS라고 됐습니다. 니콜라스의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오늘 그 새로운 어, 아이디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이건데 07-1512라고 이렇게 한 건데 11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일단 어, 내용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면 자 POS 라이센스 어, 파이네트워크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현재 또는 미래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어, 파이커뮤티 컴페니 및그모 회사 어,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개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거나 소프트웨어가 계속 작동하는 대상 어 그리고 그 이하로 여러 가지 이제 어,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 이거라고 봅니다. 이번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어, 파이네트워크의 PIOS만의 독자적인 어 모든 애플리케이션,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이번에 어, 어, 3월달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3월달에 발표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플랫폼을 이제 서두에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 지난해 진행됐던 그 파이 해커툰 우승 앱인 파이 체인몰이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 뭐 파이 워크포스 풀이나 파이 케어, 뭐 이런 파이 투고, 이런 것들이 앱들이나 이제 어 그런 시스템들이 어그 우승 앱으로 이제 차지하기도 를 했는데, 이번 해커툰을 통해서는 정말 어 과거와는 달리 진짜 좀 보다 세련된 어, 보다 세련되고 이목을 끌만한 어, 그러한 앱들이 개발이 되고 우승을 좀 했으면 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어, 2023년 파이네트워크는 어, 상당히 상반기부터 빠른 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것을 토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어,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